오늘은 양배추 써는 법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중에 파는 양배추 인데요 마트가 시면 이렇게 다 재단을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큰걸 사거나 아니면 반개짜리를 사거나 하면 중간에 이렇게 심이 있거든요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게 양배추를 이쪽으로 자르시게 되면 이런 심이 이렇게 입에 씹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자르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 길이를 잘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게 우리가 설 길이거든요. 때문에 한이 때문에 한이 정도를 잘라줍니다. 이정를 잘라주고, 요 음, 윗부분은 심이 힘이 없어요. 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일 내가 채를 썬다? 그러면, 요 부분을 보시고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썰면 좀 짧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각선으로 썬다 치더라도, 이렇게 써시면 어느 정도 길이가 한 5cm, 5cm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에서 보통 가정에 하실 때는 이렇게 바로 썰면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어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중간에 알을 속을 빼고 이렇게 눕히시면 딱눕껴지거든요 이렇게 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써는데 보통 양배추를 썰때 이런 밀어 썰기 보다는 당겨 썰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밀어 썰면 밀렸다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하게 됩니다 팔이 이렇게 땡겨 썰면 그냥 땡기는 것만으로 한 번에 이렇게 딱 잘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를 써실 때는 땡겨서는 것을 제가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바닥이 칼질을 하실 때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손을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낮게 하시고 손을 고정을 시키시고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양배추 써실 때는 최대한 조금 가늘게 써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가늘게 썰거든요 너무 굵게 썰면 식감이 되게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데 되게 좀 부드러워야지 또 양배추가 맛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아있는 같은 경우에는 어, 요 폭을 보시고, 이렇게 바로 자르게 되면 요 밑에 부분이 너무 짧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겹 떼시고, 한겹 떼시고, 요 반을 가르시고, 요 같은 경우또이렇게 휘었거든요. 휘으면, 어, 적 대로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평평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다시 또, 채를 써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집에서 조금 초보자분들은 될수 있는 대로 요 높이를 낮게 하시면 칼에 크게 무리도 안 가고 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양배추 써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주 쌉니다 4분의 1개 샀는데 이렇게 채를 써면 양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위장에도 되게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남겨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치야재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